하나님 아버지 대만 성교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 우리가 그 땅에 나아갈 수 없으니 아침에 쏟아진 소나기 같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영혼은 구원 받을 수 없으니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 나를 보내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제가 연약하고 무력하여 길을 알지 못하니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영혼을 만나게 하옵소서 만남을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치유의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오랜 시간 동안 외로움과 고난 속에서 지내온 할아버지가 있으니 속히 돌아올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소서. 주님 오늘 주신 눈부신 햇볕같이 보이지 않는 길에 빛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알게 하소서 상처입은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의 하나님, 예수님 만나기 원하는 영혼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가기와 성경 알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의 부모가 교회 오기를 가로막고 있으니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가족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영혼을 잊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하소서 커서 맛있는 빵을 만들길 바라는 이 아이의 소망을 들어주옵시고 무엇보다 이 영혼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하소서 진리로서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부흥을 소망하는 영혼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와 마을과 나라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청년이 있으니 높고 멀리 보게 하시어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부흥의 현장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게 하소서 소나기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청년의 아픈 아버지를 낳게 하소서 눈물이 많은 이 청년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누구보다도 뜨겁게 기도할 수 있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를 크게 부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대만에서 귀한 영혼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집으로 돌아가듯이 우리가 만나게 된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갈수 있도록 모두를 정결케 하옵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